이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 내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이 괜찮구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버린 결과죠 수강생들의 실력은 더 좋아지고요 그런 노하우가 또 생겼습니다 손 만들어주는 기타리스트 김윤정 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학원에서 레슨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규칙 뭐 고집 같은게 좀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둘째로는 기본기 연습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셋째로는 악기 추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3 때 사촌 형한테 처음 통기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와가지고 동아리 선배들한테 이제 클래식 기타를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저의 사부님이신 이성우 선생님께 정식으로 기타를 배웠습니다. 어, 이제 이성우 선생님께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요, 예전에 그 잘못됐던 습관을 고치는데 엄청나게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기초 기타 테크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부님에게 이제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요 또제 경험을 녹여 놓고 그리몇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정리해서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수업을 하는데요 이 교육과정이 잘 만들어졌고 또 순서를 지켜서 레슨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이 사건 이후로는 제가 이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옛날 얘기인데요 그 예전에 학원 운영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 한 50대 중반쯤 되신 분께서 요 클래식 기타를 한 15년 정도 취미를 치셨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하시면서 이곡저곡 곡 어려운 곡들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상 연주가 늘지가 않는다. 연주 좀 어떻게 좀더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요 이제 프로 연주자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감정표현이 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뭐 그런 연주를 좀 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분 연주할 때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요어 자세하고 탄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탄현은 뭐냐면 줄 뚱기는 거죠 어이 탄현의 문제가 생기면 소리를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강력법이나 강력법 이제 음을 이제 세게 칠 거냐 좀, 좀 여리게 칠 거냐 요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섬세한 음색 표현 그러니까 요 소리를 부드럽게 칠 거냐 좀 딱딱하게 칠 거냐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악이 밋밋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보 읽기는 어떠냐고 여쭤보니까요 악보 읽기도 잘 안된다고 음표가 한눈에 잘안 들어오고 어려운 리듬들은 잘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자세 탄현 독보 그러니까 악보 읽기 같은 그런 기초적인 내용이 잘 안되는 거였거든요 이런 내용들은요 제 교육과정에서 오시면 처음 배우는 입문편 과정에 다 이제 들어있는데요 어, 쉬운 동요를 예제곡으로 해서 이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육과정을 잘 설명을 드리고 기초 테크닉만 서너 달 정도 잘 배우시면 지금 연주하시는 곡들이 원하시는 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서너 번 정도까지 수업을 잘 따라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과제를 안해 오시는 거예요 이 학원에서도 이제 레슨 시간 전에 이제 대기하시면서 연습한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들어보면 책에 있는 진도곡은 연습을 안 하시고요 기존에 연주하던 거, 어려운 곡들, 막 그런 곡만 계속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여쭤봤죠. 그러니까, 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왜 내가 이런 동료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봐도 치고, 뭐도 치고, 뭐도 치는데, 내가 왜이 동료, 이런 쉬운 동료를 쳐야 되냐, 이렇게 아주 좀, 뭐라 해야 될까, 불만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곡 위주로 하자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때는 이제 제가 못 모르고 그분이 이제 하자는 대로 레슨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할수 있는 곡 중에서 적당한 곡을 골라서 어떤 탄연이라든지 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어려운 운지로 기초 테크닉하고 기초 표현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지가 해결이 돼야지 뭐 표현을 하고 말고 할 건데 운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표현까지는 넘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 4개월 정도 지나면서도요. 저한테 오기 전이나 와서 배운 후나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시작했던 다른 학생들은 이제 실력이 느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이제 본인은 실력이 느는게 이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봐도 별로 안 늘었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시간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신 내용이 이제 뭐냐면 아니 선생님이 됐으면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지 왜 학생이 하자는 대로 해 가지고 왜내시간낭비돈 낭비하게 했냐 이렇게 제한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웃음> 아, 그래가지고, 뭐, 들을 때는 뭐,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잘 가르쳐드리려고 제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힘들다고 해서 이제 하자는 대로 또 이렇게 요구를 들어준 거잖아요, 학생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원망을 들으니까, 뭐, 그렇게 뭐,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았죠.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이 괜찮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이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버린 결과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은요 어, 필요에 따라서 빠르게 지나가긴 해도 절대 생략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수강생들의 실력은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시간을 단축해서 레슨 할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본기 연습하고 세번째 악기 추천해가는 내용은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요. 2편하고 3편에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닝 여러분 2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제발 <웃음>